아빠 진짜 멀리갔어고 아빠 잘하지? 어. 어떻게 접혀야지 안할것 같은 느낌이지? 다 아빠 진짜 멀리 갔지? 다리, 잘 나온다 엄마도 봐봐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<셋>. <웃음> <웃음> 음? 저거 말도 안돼 해에요? 아. 뭐야 다리 아니야? 게 빨리 올라오는 느낌이야. 올라와 왜 올라와? 저... 에이 저게? 너무 폭탄이기 라문 너무 참. 천... 다리네 다! 대박 아 이거 보는 거 그대로 안 담겨서 너무 아쉽다 휴 아니야? 대박 언니 나좀 이렇게 찍어줘 대박이야 진짜 예쁘다 겨울 언니 꼭 놀러와 알았지? 떨어뜨리기 재미있지? 우와 너무 예뻐 진짜 아찔하다 이거 아찔. 들어줄래 이거 누러지게... <웃음> <웃음> 우와, 나 무서워. <웃음> 아니, 나 무서워. 아니, 무서워. <웃음> 아니 진짜 이래. 헤어질 것, 휴대폰. 여기 언니. 대박. 와, 대박이다. 빨간 달이야. 빨간 달. 너네 먹고 싶어서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. 그러면 아 잠시만요. 음. 음. 1층에 있는 레스토랑 아, 거기. 어, 잠깐만. 이, 거기는 법회사 같이 밑에는 없더라. 해도 없고. 어. 음. 그, 강워로 방어시데? <목이> 방어, <방으로>, 방어, <방으로>. 방어, <목이> 강어로 했습니다. 아, 똑같아요. 거의... <목이> 인스타 아, 네. 강릉에서 아, 네, 엄마는 물로 아유, 짠! 네.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<목이 <목이> <목이> <시작이다>. <목이> 네,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생해라. 감사합니다. 짠저 음, 다시 하면 안돼요? 안돼요 네 장난 장난 하나 둘셋 <웃음> 움직여야 될걸?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 <웃음> <짠. 웃음> 네. <웃음> 광어 둘셋짠 하나 광어회 오 매운탕입니다 매운탕 <웃음> b u n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맛보기> <웃음> 그래, 찍어도 좋을 것 같아. 아, 엄청 예쁘네 와. 와. 안 밟히네, 좀걸르자 괜찮아? 피잖아? 추워? 아니? 스모우 캐슬. 혼나려나? 응. 좀 가자. 혼나나? 저기까지만 걷자 <웃음> 대박 추워? 아 생각보다 좀 춥네 내일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까 맞아 나 오뎅도 먹고 싶어. 오뎅. 응. 이거랑 스키장 라면이 개맛있는 거아니 스키장 라면? 응. 몰랐네. 그래? 한번응 한번 먹어보자. 근데 여기에서 안 먹어보지. <웃음>